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쌤입니다. 여러분들 드디어 제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월 수입 3천만원 1인 비즈니스라는 책으로 8월 말에 출간을 했고 출판사하고 여러가지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이제 늦어졌네요. 책 출간 관련해서 이벤트들도 하고 있으니까 책 읽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햄버거 세트부터 해가지고 경품 받고 싶은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오셔가지고 이벤트 응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벤트 응모도 하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꼭 읽고 싶은 분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잘 적어주신 몇 분한테는 그냥 사인본 보내드리도록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우리 직장인분들 다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 그리고 1인 기업으로 1인 지식기업가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까 막막한 분들한테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직장 생활을 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직장에 다니면서 이러한 것들 4가지 5가지를 하면서 내 인생을 꾸릴 수가 있었어요. 직장에 다니면서도 월급에 목매지 않고 나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무언가 할수 있는 거 첫 번째로 스스로 회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에 다니면서도 우리가 어떤 생산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요 내가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하고 어떤 회계를 해요 그것도 내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지만 자 콘텐츠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수입이라든가 어떤 결과물들의 귀속 주체는 사실 내가 아니라 이제 회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그 귀속 주체를 한 달에 한번 모아가지고 그 중에 자, 일정 부분을 월급으로 이제 떼어주는 거. 그때 내가 컨텐츠를 만드는 직장인으로서 받는 그 반대 국부입니다. 자, 1인 기업가라는 거는 반대가 돼요. 내가 오히려 귀속 주체가 된다. 내 컨텐츠를 만들수록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든 그 수입이든 모든 게 나한테 아, 귀속이 된다. 마진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대변할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단순히 내가 아이템을 가지고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도 1인 기업가 범주에 속하기도 하죠. 하지만 내가 1인 지식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지식 콘텐츠, 나를 대변하는 콘텐츠가 본체인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수입을 알아서 수금을 해와야 됩니다. 자저 같은 경우에는 추리소설을 굉장히 좋아했고 직장에 다닐 때도 그랬고 이 추리소설 콘텐츠로 무언가를 할수 있을까? 나는 이런 것들을 추리를 잘하고 무언가 문제를 잘 만들고 이걸 가공하는 걸 잘하는데 가지고 있기만 하다 보니까 누군가한테 도움되고 누군가한테 소위 돈이 되는 그 컨텐츠로 내가 가공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TV 프로그램에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벤치마킹을 하고 욕구를 볼 수가 있었죠 어떤 욕구냐면 사람들이 원하는 욕구 자 여러분들의 1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욕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구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무언가를 원하는가 자, 원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게 무엇인가 자, TV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데 일반 사람이기 때문에 참여를 못해요 그럼 내가 이 욕구를 충족시켜줘야겠다 자, 온라인 대회를 열고 오프라인 대회까지 열면서 이 콘텐츠를 확장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프로그래밍 전문가라서 해냈던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게 시청자 게시판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욕구를 들여다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욕구가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자기가 걸어서 갈수 있고 버스를 탈수 있지만 택시를 타는 그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게 그 택시 기사입니다 혼자 운동을 할수 있지만 조금 더 효율을 내기 위해서 헬스 pt 를 알려주는 그 강사가 따로 있는 것이죠 무언가를 도와줄 수 있는 거를 해줄수 있을 때 누군가한테 그 대가도 받고 나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는 1인 기업가로 다가설 수 있다는 거예요 자두 번째는 압축을 해야 됩니다 자 콘텐츠를 압축을 해서 유통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벌고 경제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상품이 됐든 내 콘텐츠가 됐든 유통이 돼야 돼요 오랫동안 이제 상품을 기획하고 이걸 시중에 내보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그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건 유통을 해야 사람들한테 그럼 여러분들의 이야기나 콘텐츠가 어떻게 유통이 될수 있을까 어디 백화점에 납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에 이게 유통이 돼야 된다 브랜딩이 합쳐지게 되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내 콘텐츠가 있으면 이 콘텐츠를 원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작가라고 하면 책을 내게 되면 그 책을 통해서 독자들은 자기가 원하고 싶은 그 내용을 그 책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스스로 움직입니다 자 강의를 듣는 수강생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누군가 강제하지 않아도 그 욕구에 의해서 모든 소비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거기에 내가 진정성이 담긴 컨텐츠로 다가간다면 독자한테도 좋고 블로그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인스타그램도 있고 여러가지 플랫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취미 식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올리는 식으로는 내가 1인 기업가로서 시작할 수 있는 그 기반이 쌓일 수가 없어요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그 컨텐츠를 압축을 해 가지고 보여줘야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다는게 아니라 한 사람을 생각을 하고 내 이야기다 이렇게 느껴지게끔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번째는 내가 직접 플랫폼을 만들고 운영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프라인으로 치면 내가 점포를 임차 해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월세 내고 내 점포를 운영하게 되겠지만 온라인에선 그 월세 개념이 없죠 네이버 TV에 영상을 올리던 돈이 들지 않습니다.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던가 저도 온라인 카페를 운영하면서 소상공인한테도 판매 루트를 만들 수 있는 그 터를 마련해줬고 저 또한 그에 상응하는 대가도 받으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소일거리로 하기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온라인 건물주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컨텐츠를 녹일 플랫폼을 하나 선정을 하고 자 콘텐츠를 원하거나 소비할 사람들, 그 안에서 내가 중계 대상이 될 사람들까지 3위 일체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지속성이에요. 콘텐츠가 누적이 되고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인스타그램 몇개 하나, 계정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카페 하나 만들어 놓고 글 하나 몇개띡 올려 놓고 반응이 없으면 그대로 무너지죠. 자, 오프라인 창업은 몇천만원 들여가지고 내가 창업을 하게 되면 목숨 걸게 하게 되지만 온라인 플랫폼은 돈 하나 들지 않죠. 돈 하나 들지 않는 거인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 아, 경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 무료인 거, 돈이 들지 않는 거에 굉장히 겸손하고 굉장히 열심히 끝까지 무언가 해낸다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콘텐츠가 완비가 됐다면 이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돼요. 저 또한 직장에 다니면서 강의하는 직장인 타이틀을 가지게 됐고 주말이 되면 각종 모임에서 강의를 통해서 내 이야기, 내 콘텐츠를 누군가한테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게 입소문을 타고서 누군가한테 또 소개도 받고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강연 의뢰가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이 될수 있어야 됐다. 내 컨텐츠를 가지게 되면 내가 그걸 가지고 영업을 뛰지 않아도 돼요. 내 컨텐츠가 살아 숨쉬기 때문에 나를 대변할 컨텐츠를 만들고 온라인 플랫폼이 됐든 압축해서 보여준 다음에 그게 안 되면 내가 플랫폼을 직접 만듭니다. 내 컨텐츠가 완비가 됐으면 세상에 뿌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여기까지 왔다면 다시 1단계로 돌아가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저도 최근 이책 집필을 마쳤지만 또 집필을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책을 쓰고 글을 쓰는데 돈 하나 들지 않지만 이 콘텐츠의 파급력은 그 이상을 가져오게 되죠. 단순히 내가 글을 쓰고 이미지 만들고 영상 만드는 그냥 지역적인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내 인생을 만드는 창업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돈 하나 들지 않는 창업은 사실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돈이 들죠. 시간도 들고 하지만 덜 드는 내 인생에 조금 더 영향을 끼치고 내가 일을 하고 누군가한테 강의를 하고 누구한테 말을 하고 글을 쓸수록 성장할 수 있는 1인 지식기업 거기에서 보람을 얻을 수 있는 거는 단순히 내가 상품이나 재화를 팔고 나서 카운터에서 매출치만 기록된 거 보는 그 보람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상대방도 성장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기존 창업과 다른 게 1인 지식기업가니다 글리셈TV도 마찬가지고 제가 썼던 이 책도 많이 입소문 내주시고 필요한 분께는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읽고 싶은 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사인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